개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이나 해를 당하게 되는 꿈의 암시. 개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꿈. 가까운 친척이나 주변 인물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됨. 남의 집 개와 우리 집 개가 함께 놀고 있는 꿈. 가족 중한 사람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좋지 않은 사람들과 공모하게 됨. 개가 집주인 다리를 물어뜯는 꿈. 갑자기 일이 생겨 외출이나 출장을 갈수 없게 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게 되는 꿈이다. 개가 경미하는 것을 본 꿈. 계약이 성립되거나 동업할 일이 생기고 고비를 넘기게 된. 개싸움을 보는 꿈. 경쟁자와의 다툼이 일어날 친조 개가 도망가거나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꿈. 계획한 일이나 소망사항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든지 기만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개에게 밥을 먹이는 꿈. 오사나 치성을 드리면 재수가 좋아질 것을 암시하는 징조이다. 개를 이끌고 다니는 꿈. 고용인이나 호위병, 경비원 등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학업 등의 성과를 얻는다. 남의 집 대문에 묶여있는 개에게 물리는 꿈. 관청이나 공공기관에 취직이 되거나 자기가 원하고 추진하던 일이 어느 공공기관에 의해서 성사된다. 피투성이가 된 개를 보는 꿈. 권리나 명예를 얻을 길몸이다. 그러나 동업자와 분쟁이 일어나거나 구설에 오를 수도 있다. 개가 계속해서 지저대는 꿈. 근심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우욕적으로 일할 각오가 굳어짐을 의미한다. 개가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나는 꿈. 금은보석, 시계, 반지 등의 선물을 받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길조이다. 개가 물고 달려드는 꿈. 남의 비웃음을 사거나 원통한 일이 있다. 신변에 위험한 일이 일어나거나 남의 시비를 받게 되는 꿈이다. 개가 높은 건물 위에 오르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출세하게 된다. 개가 일어서서 춤을 추는 꿈. 누군가가 기교를 부려 자신을 인신 공격한다. 개가 담을 보고 마구 지저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꿈. 도둑을 막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됨. 집 개가 선산을 보고 짖는 꿈.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령이 나타나거나 친인척이 찾아온다. 전화 소식, 우편물이 온다. 개가 달을 보면서 크게 짖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며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오게 됨. 개가 마당을 파헤치는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거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는 짐초 개가 물어서 흉터가 남게 되는 꿈. 맞고 있는 일이 성사가 되나 흉터에서 피가 나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화를 입게 됨. 개가 책을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고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꿈이다. 개가 사납게 짖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꿈. 방해를 받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개가 무대에 흠뻑 쳐져 떨고 있는 꿈. 배신당한 후 손실이 발생한다. 개가 파란 고추를 물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과 새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옥동자를 낳는 태몽이다. 행운의 복 꿈이다. 개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며 집안에는 경사가 있을 좋은 징조이다. 개를 잡아 끓여 먹는 꿈.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2차 된 사업에 돌입하거나 자본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개를 따라 다니는 꿈. 상대방에게 부탁한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보게 된다. 남의 집 개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꿈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사람이 나타남 집을 나갔던 개가 다시 찾아와서 기뻐하는 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소식이 오게 되는 꿈이다 추진하던 일이잘 성사되고 이익을 보게 될길몽이다 출산 또는 임신도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개가 자신의 손을 핥는 꿈 신문기자나 심사기관원 등이 자신의 일이나 작품을 취재해서 발표해 주게 된다 개가 사납게 으르렁대며 물려고 덤비거나 때를 지어 덤비는 꿈.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남의 시비를 받게 된다. 개가 물려고 덤벼들거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덤비는 꿈. 신변의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남의 시비를 받게 됨. 개가 하늘의 먹구름을 보고 지저대는 꿈. 실비가 내린다. 풋풋한 풀잎자락에 부딪히는 소리마다 돼지의 입속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간다. 개가 자기를 향해 짖는 꿈. 싸우거나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생긴다. 개와 고양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꿈 어떤 두 사람이 세력 다툼을 하거나 공박하는 일에 관계할 것이며 그중한 사람은 자신과의 동일시일 수도 있다. 개가 철조망 안에서 내다보는 꿈 어떤 사람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주장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본다. 개를 자신이 직접 죽이는 꿈 어려운 문제가 타결되고 노력과 투자를 요하는 일이 성사되며 시험이나 주점에 합격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 개를 죽이는 꿈 어려운 일과 노력을 요하는 일을 성사시킬 수 있고 빚을 갚거나 시험에 합격한다. 개가 자기에게 말하는 꿈. 언쟁이나 불허가 생기거나 자신의 위신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암시. 개가 다리를 물어뜯어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쏟아져 사방에서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집개가 집주인 다리를 물어뜯는 꿈. 외출, 출장 등의 여행을 못 가게 된다. 남의 일에 참결을 했다가 망신살이 뻗친다. 예기치 않던 사건이 터져 엄청난 손해를 본다. 개가 새끼를 갖는 꿈. 온세가 상승하여 경사가 있고 가정이 평안해짐.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무척 지저대는 꿈. 이웃 동네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 당분간 시끄러운 분위기가 감돌겠다.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개에게 물리는 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꿈이다. 집 개가 타 마을 개하고 교미하는 꿈. 자사와타 회사 간에 사업 재개를 하고 공동 투자를 하게 된다. 결합 합방을 한다 개를 안아서 쓰다듬고 있는 꿈 자식이나 친구로 인해 근심거리가 생기고 하는 일이 난관에 부딪힘 개 밥그릇이 엎질러지는 꿈 재물과 먹을 것이 왕창 무더기로 들어온다 손님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다 집게가 될지를 물어다가 곶간에 쌓아놓는 꿈 재물과 먹을 곡식이 잣대기로 들어온다 대풍년으로 이맛살이 펴진다 개가 가출한 꿈 재물의 손실이나 일의 손실이 따름 개를 찾아오면 아무 일이 없고 평화로워짐. 개가 집을 나간 꿈. 재물이나 일에서 손실이 따르게 됨. 모르는 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좋지 않은 소식이 오거나 자신에게 해가 될 사람이 나타난다는 암시이다. 개에게 물려서 흉터가 남는 꿈. 주어진 일이 성사되며 물린 자리에서 피가 나면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입는다. 개가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꿈. 지인으로부터 인신공격이나 구타를 당하게 됨. 개가 밝은 태양을 보고 오락가락하며 지저대는 꿈.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거나 기쁜 일이 생긴다. 입학, 당선, 합격, 자격 취득을 하게 된다. 개들이 야산에 올라가 제주를 부리는 꿈. 직장에서 동료들과 단체 여행, 단체 관람을 가게 된다. 국악 한마당 놀이 관람을 하게 된다. 개가 손을 물고 놓지 않는 꿈. 진행 중이던 작품이나 자신의 능력, 또는 일에 대하여 심사기관에서 테스트 받을 일이 있으며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개가 찢어대는 것을 듣는 꿈. 집안 식구나 고용인으로 인하여 풍파가 생기고 널리 소문날 일이 있게 된다. 집 개가 해골을 보고 찢어대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거나 상을 당하게 된다. 질병, 교통사고, 변사 등의 불운이 생긴다. 사나운 개에게 계속 쫓겨 다니는 꿈.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건강이 약해질 꿈이다. 개가 자기를 위험해서 구해주는 꿈. 친구의 도움으로 일이 잘 되고 어려운 고비도 넘긴다는 예시. 개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꿈. 풀리지 않던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된. 집 개가 함정에 빠져 허적거리는 꿈. 하루 온종일 눈먼 장님으로 벽을 보고 노래를 부른다. 치흑 같은 세상이다. 잃어버렸던 개가 집을 찾아와 반기는 모습을 보는 꿈. 한때 잊었던 사람이나 일거리가 찾아 든다. 개가 사람을 보고 짓는 꿈. 해당 사람이 애군을 입게 된다. 개는 잡귀의 사자인 동시에 자신 이외의 잡귀를 보고 짓는다는 의미이다. 즉. 잡기에 물린 사람을 향해 짖는 것이다. 모르는 하얀 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행운이 따라오거나 친구나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꿈이다. 개들끼리 서로 싸우는 꿈.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다가 도리어 자신이 화를 입게 되거나 경쟁자와 다툼이 생김. 남을 집을 방문했는데 개에 물리는 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됨. 개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꿈. 형제 간에 싸우거나 복잡한 일에 연루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따른다는 꿈. 내 네,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